잘 보내세요 산타 씨로, 산타 씨로, 산타 씨로. 아 산타 어디 a c 씨라? 저기야, 저기야, 저기야, 저기야. 아이고 r o t 저기야, a Togia 이 o g i a Togia Togia Togia Togia Togia Togia 산타 할아버지 밥 아니에요. 루돌프 씨밥집 루돌프 씨 밥이에요. 루돌프 씨밥 먹을 준비 됐나요? 산타 산타 거 아니라니까요. 루돌프 씨 거예요. 루돌프 씨밥 먹어야 썰매를 끌죠. 산타 산타 거 아니라니까. 루돌프 씨 거예요. 아이고. 산타 너무 식탐이 강한 거 아니에요? 산타 산타 밥통은 저기 있잖아요. 산타 밥은 저기 있어. 로돌프 빨리 와! 로돌프 빨리 와! 로돌프 빨리 밥 먹으러 와! 브렇치 로돌프 빨리 밥 먹어! 로돌프, 로돌프가 밥 먹어야 이따가 빨리 l 매를 끓죠. 로돌프 밥 먹는 중이에요. 산타 할아버지 l 마셨어요? 요 o l 진 d 오늘 p o l 지 같다. 울덜벌이 울덜벌이는 뭐하고 있나 어리트리공대문 열면 돌진할 준비 됐나? 아빠한테 갈 준비 됐나? 그럼 아빠한테 고고싱? 가자 문을 열겠어 아빠한테 메리 크리스마 i e 리 u n 스 i e Auntie, a u n t i 리 a u 스 t i e Auntie, a u n 야 i 리 a 리 n t i e a u n t i 스 a u n 아 i e a u n 아 i 메리 크리 t 마스메 u 크리 i 마스 u n t 이야 이거 진짜 <웃음> 그렇게 보리사리 특공대 산타 대작전은 끝났고 아이들은 개뻗었습니다 개실신 보리사리 특공대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털 되세요.